안녕하세요. 여러식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네, 오늘 이총 리뷰는 GHK AK74U 자본주의 커스텀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t's all that I wanted. A phone i n d affection, I summon a n double. 저희가 지난번 AKM 영상에서 자본주의 AK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AKM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한자루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AK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것 같아요. 오리지널 버전 하나, 근대화 버전 하나. 근데 이 제품은 GHK AK-74U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외부 튜닝이 되어있는데요, 내부는 해페이스투스 스틸시어, 파이어링핀, 오토레버, WNS 신형 풀트래블킷, 스틸트리거 강화 헤머스프링, TWS 오리지널 리콜스프링 가이드, 오리지널 리콜스프링, 포사이돈 정밀 이머바렐, 라텍 7075 호퍼 챔버 세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외부 옵션은 SLR 13.5인치 M락 레일, TWS 레일 더스트커버, 헤페이스투스 폴딩 AR 스톡봉, 맥풀 CTR 스톡, 맥풀 SL AK 그립, QD 슬링 마운트, EKP 코브라 도트 사이트, 앵글 그립. 페르스트4 랩플, 휴어파이어 랩플, 샌드맨 데드에어 소음기 랩플, 맥풀 레일커버로 꾸몄다고 합니다 와 이거 총보다 옵션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자본주의잖아 이 제품이 AK-74U를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리시버 빼고는 전혀 달라 보이네요 뭐 리시버 빼고는 전부 옵션으로 교체를 한거니까 그리고 AK-74U가 접철식 개머리판이라서 맥풀스톡을 사용할수 있는 헤페이스트투스 옵션으로 교체를 했지만 이렇게 아직 힌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어 그러네 이거 접히나? 이게 AK-74U 옵션이라서 이렇게 접히는거지 실제로 접을하는건 아니야. 아 AK도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럴싸해보이네요. AK를 베이스로 커스텀할때 대부분 AR 계열의 옵션들을 장착하게 해주는 옵션 부품들이 많은데 실총중에는 기관부만 AK타입이고 AR탄장도 사용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너무나간 제품들도 있어. 그런데 이 총은 딱 AR처럼 실용적이고 균형있게 잘 셋업을 한것같아아 근데 진짜.. 너무 길다. 심지어 카메라에 다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라이트나 레이저는 파지했을 때 간섭이 없는 적당한 위치로 잘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라이트나 레이저는 실용성 면으로 보면 발 끝에 위치하는게 좋긴 해. 왜요? 이렇게 뒤쪽편에 위치하면 라이트를 켰을 때 앞쪽에 음영이 지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게임에서 라이트를 켜면 몇번이나 켠다고 그냥 마음에 드는 곳에 잘 세팅하면 되는거지. 맞아요. 자기가 만족하면 되죠 뭐. 거리는 10m에서 3회씩 3번,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실내 온도는 20.5도, 매거진의 온도는 21.1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텐데요. 우선 빔 매거진의 무게는 428g 이구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450g으로 가스는 총 22g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0도, 매거진의 온도는 21.5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가 두 번씩 되어 있어서 실제 카운트는 170발 정도입니다. 하지만 100발 이후부터는 리콜 스프링 장력과 냉각 때문에 블로백 작동 거리가 매우 짧아져서 정상적인 가스 효율을 측정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비워내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봐봐. 순정은 철판 프레스잖아. 이건 통으로 가공했어. 역시 돈이 좋네. 그리고 트리거 그룹은 해페이스투스 스틸 옵션으로 교체를 해서 파손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신형 풀트래블키트하고 오리지널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와 스프링을 사용해서 작동이 AKM 하고는 꽤 다른 것 같던데 사용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리코일 스프링이 굉장히 세서 블록의 반동이 약해졌는데 근데 볼트 캐리어가 빨리빨리 전진하니까 작동성은 오히려 예전 거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쏘다가 총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 저울에 달아보니까 4.7kg 더라고요뭐 그렇게 무거운 게까진 아니. 근데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너무 쏠려 있어서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체력에 이거를 들고 게임을 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도 AKM 순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순정하고 다른 구조의 옵션 챔버로 꼭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아. 요 그리고 우리가 집단 측정하는 방법을 저번부터 바꿨잖아. 맞아요. 테스트 방법을 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알고 쏜거 아니야? 난쏘라그 쏘라니까... 지비비 같은 경우는 격발을 할수록 냉각이 많이 되기때문에 뒤로 갈수록 집탄이 나빠지게돼. 그런데 세발씩 끊어서 안정적으로 사격을 하게되면 냉각의 영향을 덜 받기때문에 이 총의 원래 집탄을 확인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리고 실총도 세발씩 사격해서 확인해. 그렇게 측정해보니까이 총도 AKM 순정하고 사실 집탄 자체는 비슷하게 나왔어. 어, 맞아요. 얘도 세발씩 썼는데 집탄이 되게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세발이 오른쪽에 맞았다가 왼쪽에 맞았다가 아래에 맞았다가해요 그건 순정후폭구조가 없는것보다 못한정도라서 집탄이 모을수가 없어. 사실. 그리고 조립도 까다롭잖아. 그리고 정밀 발열이 아무리 좋더라도 챔버가 못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이번에는 작동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것 같아? 아 이번에는 무거워서 진짜 힘들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있어서 파자하는데 팔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반동이 약한건 좀아쉽기는한데 AKM때처럼 작동 트러블까지는 없어서 나쁘진 않았던것 같아요. 그래도 사격하면서 어디 부서질까? 불안해, 안한게 어디야. 안 부셔지면 뭐래요. 제대로 나가야지. 네, 오늘은 GHK AK-74U 자본주의 커스텀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팅이 되어있었는데요, 자신만의 커스텀을 멋지게 세팅한것 같습니다. 커스텀할때 정해진 규칙이나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상호존중을 해주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판매가는 500달러정도이고 국내 판매가는 108만원정도입니다. 기본 제품금액에 추가된 옵션 금액이 상당한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있게 세팅되어있는 AK를 보니까 저도 AK를 하나 세팅하고 싶어지긴 하네요. 이렇게 자신만의 커스텀 제품을 소개하고싶은 신 분은 메일을 주시면 안전하게 촬영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L C T V 장선우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어때 한자로 세팅할 거야? 내가 3대500 치면 한자로 세팅할게.